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남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머리를 말리고 스킨 플래닝, 셀프 스킨 플래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굴에... 오... <웃음> 얼굴이 심각한데? 얼굴이 조금 심각하긴 한데 제가 지금 얼굴에 붙이고 있는 거는 듀이트리 에이식 컨트롤 딥 클린 카밍 패드 이거를 붙이고 있습니다. 진짜 생긴 게 약간 쌈무? 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사실 이 제품은 아직 저도 오래 써보진 않고 어제 오늘 써봤거든요 근데 오 굉장히 좋아요 얘가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진정에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풀림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붙여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의 효과가 진짜 좋다고 느꼈던 이유는 듀이트리 ac 컨트롤 ex 딥 마스크 요거랑 비슷한 성분으로 된 마스크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화장을 깜빡하고 안 지우고 잠이 들어서 좁쌀 여드름하고 여기 큰 여드름이 하나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놨었거든요. 좁쌀 여드름이 진짜 싹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은 요 카밍 패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랑 저 패드에 대해서는 제가 또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거는 셀프 스킨 플래닝 원래는 제 친구가 스킨 플래닝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친구가 서울에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짠. 스킨 플래닝은 얼굴에 있는 솜털과 각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시술 툴이에요. 우선 준비해야 할 거는 눈썹 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독약, 알로에 겔. 맨 피부에 하면 은 피부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런 알로에 겔을 먼저 도포해준 다음에 눈썹 칼로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 오늘은 이즈엔트리 알로에 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킨 플래닝을 하고 나서는 화장을 바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작업은 이렇게 칼날이 닿는 거기 때문에 진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스파출러인데 알로에 겔을 이걸 사용해서 좀 얹어주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토너로 한번 정리를 해줬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즈앤트리 알로에 겔이 50%가 들어간 산뜻한 타입이 있고 80%가 들어간 촉촉한 타입이 있는데 수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촉촉한 타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나이프에 너무 막 두꺼울 필요는 없고 적당히 하는 쪽 먼저 이렇게 발라놓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이번에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조금 떨리네요. 텐션을 주면서 쫙쫙 땡겨가면서 이렇게 슉슉슉슉 밀어줍니다. 구렛나루를 너무 밀지 않도록 좀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되는 털들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얼굴에 막 그렇게 털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손털을 자글자글하게 이게 나와요. 얇은 칼로는 코 옆이나 눈밑 사실 눈밑 같은데 위험해가지고 많이 안 합니다. 요 자그만한 게 엄청 날카로워요. 이 이즈앤트리 알로에 겔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촉촉하고 이게 빠르게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피부 진정용 팩할 때도 많이 쓰고요. 온몸에 바를 때도 써요. 지금 여기 오드름이 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해줍니다. 이렇게 헤어라인 정리하기도 되게 좋아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스킨 플래닝을 하고 나면은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확실히 샵에 가서 받으면 정확하고 깔끔하겠지만 아, 아, 어머, 나 눈썹 밀었니? 뜨떻게나몇 없는데? 이게 조금 다른 눈썹 칼에 비해 조금 넓은 편이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밀고 있었다. 얘기하면서 밀다 보니까 실수로 눈썹을 밀어버렸어. 알로에 개를 좀 손으로 펼치면서 눈썹이 너무 뭉쳐있지 않은지 정말 밀어야 할 곳이 어딘지 확인을 하면서 미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간. 제거가 됐어요, 털이 어느 정도. 요 끝부분이 너무 찌르지 않게 여기는 진짜 살살살살 이런 데 하다가 피나기가 쉽상이라서 그리고 이런 코밑 부분을 너무 세게 하면 은 나중에 아프거든요? 워낙에 얇은 피부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막다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스킨 플레이닝은 진짜 한 번쯤은 하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한 번에 좀 정돈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다음날 화장 먹는 게 달라요. 이렇게 한번쫙민 상태고요. 이렇게 많은 털들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털을 다 밀고 나면은 그 다음 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순정 시카 토너 이런 물 토너 같은 걸로 얼굴에 남은 털들을 이렇게 닦아 내줍니다 이 스킨 플레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분감하고 영양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펠드 아포테케 오버나이트 마스크를 사용해줄 예정이에요. 낱개로 20장 정도 들어있거든요. 요 하나에 젤 앰플이랑 크림 마스크가 반반씩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에도 양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한두 번, 세 번에 나눠서 걸쳐 쓰고 있거든요. 끝을 잘라서 사용해줄 겁니다. 우선 스텝 1부터. 요런진 진짜 진짜 촉촉해요. 이 제품을 제가 애용하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겔 타입의 제품일 뿐만 아니라 이게 위치아 젤수랑 오중 히알루론산 같이 이런 수분 충전에 좋은 제품들로 되어 있어요. 저 같은 속건조가 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되게 민감해서 진정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안에 수분감은 엄청 많이 채워주는데 끈적거리는 감이 아니어가지고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이. 요즘 같은 여름에 저는 얼굴이 진짜 빨갛게 있거든요? 진정용으로 밤에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로 피부에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열감이 확 가라앉는? 그게 바로 느껴질 정도예요. 크림도 크림은 이런 제형입니다 오버나이트 마스크라 그래서 오버나이트 하면 은 엄청 꾸덕꾸덕! 끈적끈적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얘도 아까 제 램플처럼 약간 되게 워터리하고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흡수가 싹 돼서 그냥 얼굴이 쫀쫀하다? 이 정도고 베개에 묻을까 이런 걱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전 여러 번더발라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 냄새가 좋아요. 약간 상쾌한 그런 냄새가 있는데 되게 저는 이 향이 좋더라고요. 레몬? 약간 요런 냄새예요. 그리고 요거 바르고 나서는 좁쌀 여드름에도 저는 효과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확실히 수분감이 많이 채워지고 진정에 좋다보니까 자잘자잘한 여드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쵸? 원래 저 여기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꾸준히 쓰니까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화장하면은 화장 개잘 먹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스킨 플래닝을 하고 나서는 다음날 화장을 안 하는 걸좀더 많이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날 꼭 화장을 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깨끗한 새 퍼프를 사용해서 화장을 하고 피부가 최대한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은 필수적으로 발라주기.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셀프 피부 관리가 끝이 났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